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. 오늘은 메뉴가 튀김이랑 가루 불닭을 준비했어요. 맛이 거는 제로 콜라를 준비하고 같이 먹을라고 김치랑 음... 간장, 간장도 준비했습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하이. b i 으로 i l l a おはようなるほど。 알라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남는거는 가족들이랑 나눠서 먹을게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